나눠드린 교육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있는 것은 노린제입니다. 노린제. 예전에 우리 조원님도 노린제 그렇게 신경 안쓰셨죠. 금천추위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게 냉해도 아니고 약해도 아니고 노린제 피해입니다. 노린제 피해에. 노린제는 1년에 두번 가야합니다. 봄에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놈하고 수확기때 배가 이렇게 빵빵해지죠? 빵빵해진 다음에 요거를 뚫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 흡, 흡집을 해서 피해를 주는 놈들이 다른 놈입니다. 벌레가 갈거먹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막 커가면서 막 찢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 게 있어요. 그거는 꽃눈으로 있을 때, 꽃눈으로 있을 때 노린재가 흡집을 해가지고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와가지고 커지면서 상처 부위가 벌어지면서 이제, 노린제 피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화상병 약할 때, 뭐, 소리 비카드, 이런 거 같이 처방해가지고 쓰시라고, 저희가 같이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그 약을 하신 농가는 거의 발생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적선병이죠. 적선병. 화소들이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고 하니까, 적선병이 덜한데, 저기 왕곡, 그쪽 뒤쪽 산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적성병들이 상당히 많이 또 보입니다. 향나무에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해가지고 그 포자가 날라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월에 비가 초반에 쭉안 오다가 언제 왔습니까? 4월 말에 왔습니다. 말에 비가 오기 전에 뿌리는 우리 뭐 예방제나 그리고 뭐 예방 치료가 되는 다 다투 다쓰리, 뭐 스트로빌 스트로빌 계열이나 뭐 카디스나 이런 약제들은 적성에 안 듭습니다. 되는 약이 이제 뭐 골드타임이나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어, 조금 미비하다고 보시면 돼요. 감염이 돼서 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한 10일 정도면 나타나거든요. 감염이 되면. 그래서 나타나면 요거를 잡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내 주변 100m라 했죠? 100m에서는 95%, 500m 되면 50%. 그 다음에 1kg에서 2kg 사이 되면은 거의 뭐 이제 5%에서 10%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500m 안에 있어도 절반은 날라올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탐문을 해 보셔가지고 향나무가 있으면 과수원이 조성된 이후에 향나무를 심었으면 미안한데 좀 파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과수원 조성하기 전에 원래 향나무가 있었다 하면 파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3월 말에 가가지고 적성병이 들어있는 포자가 있습니다. 포자 퇴가 있습니다. 내가 전정해줄라니까 3월에 그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3월 되시면은 가가지고 전정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순나방이잖아요. 순나방 5월 초, 그다음에 6월 말, 7월 말, 8월 말 말만 되면 말할 필요 없이 무조건 나방약을 하셔라. 이렇게 어, 월말에는 아주 강력한 나방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바운트, 토리치 이런 약들은 너무너무 잘됐죠. 구석구석 잘 달라붙습니다. 그런 약들을 해주시되 어, 나방이 예전같이 한번뿌려갖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15일 간격으로 두번째 주는 그래도 나방에 대해서 전문약제지만 가격이 좀 저렴한걸로 하고 마지막 약은 마지막째 주약은 아주 가격에 상관없이 이거는 뭐 스쳐도 죽을 만한 약들로 했어요. 미국 선녀벌레, 2009년부터 들어와가지고, 2015년, 1 6년 때, 감, 인삼, 이쪽에 대 발생이 돼가지고 아주 피해를 줬어요. 막 뭐가 이렇게 실처럼 나오니까. 이가 있다고 막 약을 하는데 이상하게 안 잡혀요. 그럼 나중에 막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갖고 오시면 이제 잘라갖고 오셔. 이 약을 했는데 이것이 안 잡힌다고. 선녀벌레입니다. 이제 이는 천천히 기어다니잖아요. 그것도 이제 선녀벌레가 하얗다 보니까, 하얗다 보니까, 깍진갑다 하고, 깍지약을 하면, 깍지약으로는 잡혀요. 깍지 같은 경우는 천천히 기잖아요. 근데 이 선녀벌레는 이 약충을 딱 건너면 탁 튀어요. 탁. 예. 네. 그러니까 아예 다른 겁니다. 약을 쓰실 때, 모스피란, 빵빠레스뭐 이런 약제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감은 2 0 1 0년에 대발생이 돼갖고 그때 실험을 해가지고 약그해충 실험을 해가지고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40종류를 등록을 했어요 감에 근데 배는 6종류나 5종류밖에 안 돼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농약 그 업체한테 아니 뭐 감에 있는 선녀벌레하고 배에 있는 선녀벌레가 다른 선녀벌레냐 아니래요 근데 왜 등록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품목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품목이다 다 못하니까 여기 가음에다 등록하면 배에도 좀 확대를 해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왜안 되냐 했더니 꿀벌 독성이 있어가지고 확대 적용을 안 시켜졌다. 선녀벌레 피해가 많으시다 하시면 저희가 이제 안내드린 약으로 잘안 된다 하시면은 펜텀이나 어, 어, 비카드, 똑소리 그런 약을 한 1.5배로 타셔가지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이 선녀벌레가 과수 왼쪽만 피해 있는게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140종의 피해를 입힙니다 숲에서 날라오는거예요 숲에서 그래가지고 눈치도 엄청 빠릅니다 약기가 와악 돌면 이제 저쪽 가요 피신에 있다가 다버리고 가면 이제 그때 내려와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별명이 뭐냐면 게릴라 해충이에요 게릴라 선녀 걸레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발생이 안됐다 면은기계 SS기로 하지 마시고 메인걸로 해가지고 그 놈들 가고 옆에 가고 도망가기 전에 그냥 싹 뿌리셔가지고 잡아버리신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이제 알을 나면은 거의 한 80, 90개를 놔버려요. 번식력도 엄청 빠릅니다.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지나갖고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얗게 다이나고 보인다 싶으시면은, 어 바로 가가지고 메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뿌리시면 돼요. 검은 점병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흑반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유사흑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특이한 것이 흑성하고는 또 다릅니다. 꼭 나오는 배만 나와요. 그리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나오냐 컨디션 안 좋을 때 이거를 잡으려고 약을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를 읍습버려봤다 생각하고 약을 하셔보면은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왔다 하면은 이게 뭐 낙엽을 발생시킬 정도는 아니고 웬만해가지고는 배 크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나무들 주변을 좀 배수도 관리 신경 좀 신경 써주시고 환경을 좀더 개선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신고는 걸리는데 추앙이 요렇게 옆에 있어도 추앙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신고만 이렇습니다 신고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정한거 가지고 뭐 화상병처럼 다른거 전정하면 거뭐 옮기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옮기냐 원항이나 추앙 하고 있는 이거 신고를 바꿔서 쓰겠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접수를 갖다가 딱꼬잡으면 걸린 놈을 꼬잡으면은 거기에서 똑같이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충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응애입니다 응애 자, 예전에 응애는 어땠습니까? 여기 과총족 부분에 봐가지고 오 깨끗하네 이러면은 이제 없었죠 요즘 응애들이 전망 좋은 곳으로 이사갔어요 도장지 중간 부분을 항상 확인하셔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만약에 응애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애가 보여요 응애약은 한번 사용했나 우리 이제 버티맥 말고 이제 버티맥 같은 경우는 저항성이 좀 생겼다고는 하지만 천연물질이라서 여러 번 쓰셔도 바로 붙여 쓰시지 마는데 여러 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쓰고 다음에 한 3일 있다또 쓰고 이거는 안 되고요 한 15일 간격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른 응애약들은 뭐가 생길까요 그렇게 쓰면 내성이 생기죠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다시 알을 낳는 데 기간이 짧으면은 10일 길면은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할때 보통 응애약을 15일 간격으로 지금 저희가 처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약 이름이 다르다기 없고 다른 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라는 거예요 비슷한 약이 있습니다 비슷한 약 파워샷하고 응원이 있다든가 쇼크 시나위 뭐 이런 약들 지존 이런 약들은 쓰셨으면은 다음에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같은 성분의 응애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애약 쓰실 때는 항상 어디서 구매하셔야 돼요? 물어보, 물어만 보고 안 사시면은 제가 아니까. 물어본 것도 저한테 물어봐야 되고, 살 때도 원협하셔가지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응애가 이제 어떻게 죽냐. 맞아서도 죽고, 약을. 또, 잎에 묻어있는 것을 흡즙을 해가지고 요거 먹고 죽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3일 정도 걸립니다. 3일. 그래서 내가 약을 뿌려놨는데 응애를 만져봤는데 이것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면 이렇게 기어다녀요. 이렇게 보면. 근데어르신들 눈이 안 좋으시면 이게 살았는가 죽었는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어 흰색 종이 가지고 잎 뒷면을 앞면 안 되고요. 이 뒷면에 있으니까 뒷면을 이렇게 싹 문질르면 빨갛게 이렇게 쫙 그어지면 아 아직 살아 있구나 하시면 되고 이렇게 딱 했는데 검 검은 것이 묻으면서 털면 털어진다. 그러면은 아 응계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죽었어도 조금 저렴한 약으로 한번더 해주시고 안 죽었으면은 고약 말고 전에 썼던 거 말고 아주 또잘 듣는 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할수 있도록 최소한 3일 있다가 확인해가지고 안 죽었으면 약을 한번더 해주시고 3번까지라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잡아야지만이 이파리를 확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깍지입니다. 깍지 깍지는 저희가 작년에 피해가 심했잖아요. 지금 깍지는 봉지 안에 있든지 오래된 나무면 좁히 틈 사이에 지금 또 있습니다. 좁히 틈사이희 시원한 곳에 피서 갔습니다. 저희도 지금 다 그늘로 가 계시죠? 깍지도 여기 숨을 수 있는 시원한 곳에 들어가 있어요. 봉지에 들어가는 깍지는 6월 2차 발생기 때딱 나와가지고 저녁에 시원할때딱 들어가가지고 봉지에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깍지가 봉지에 들어가면 은못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못 잡는다. 조피 틈에 있는 거는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깍지를 잡아본다. 내가 한다 하면 약을 하실 때 만약에 오늘 비가 와요 그럼 깍지약을 언제 해야 될까요? 약은 이제 비온 뒤에 해야죠 깍지약을 하실 때는 나무가 마르기 전에 해야 돼요 나무가 말라 있는데 깍지약을 딱 뿌리면 깍지가 깊은 곳에서 오늘 뭐 하신다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무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안 오고 보슬보슬 와요 그러면 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을 1.5배로 타가지고 비 맞으면서 확 하셔버려야 돼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나무가 쫙 젖었네요. 비가 그칠락할 때한배반 약을 타가지고 훅하니 하셔버리면 은 운이 좋으면 은 타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좁히 틈 사이로도 약이 잘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은 깍지는 방지가 됩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1차 비대가 되잖아요. 한달 정도 씨가 경액기라 해가지고 까매집니다. 그 기간 동안은 배가 안 큽니다. 요거는 지비린 바르는 경우는 경혁기가 없이 쭉 크니까 배가 커지고 이제 팔을대가빵빵해지게 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크냐면은 싹 나무가 준비되고 도장지가 80% 멈춘 뒤 30일이 지나면 그때는 막배 크는 소리가 들린다 할 정도로 배가 커요 추비는 이제 도장지가 80% 딱 멈췄을 때 지금 추비를 탁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겠습니까 수학 30일 전 되면, 가장 중요한, 황산가리. 네. 35일 전부터 황산가리를 하셔야 돼. 배를 이렇게 키우라가면은 질소만 먹다 주면 잘끌것 같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화분에다가 해가지고, 세개딱 놔두고, 질소를 요거는 2kg, 요거는 4kg, 요거는 8kg, 싹 녹여갖고 줬어요. 다 먹을 것 같죠. 근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비료를 하면서 가리를 넣는 거는 질소를 같이 운반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기대가 잘 된다 황산가리가 있고 또 염화가리가 있어요 나중 내가갖고도 황산가리 할때 그냥 똑같이 복합으로 해갖고 질소하고 가리 같이 가간거 두지 왜 황산가리만 넣는가 그때는 질소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를 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황산가리가 있고 염화가리가 있어요 뭐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염화가리를 쓰시면 염화가리는 수도작이죠 수도작에 가리가 60%짜리. 염화가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나는 저장을 안하고 이번 명절에 배를 내가 내가 먹을 것 잠깐 놔두고 다 따서 팔아버라네. 이런 분은 염화가리를 쓰셔도 괜찮아요. 칼슘 흡수가 쫙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목표는 70%죠. 명절에 70%를 싹 냈고 30%는 저장했다가 갖고 가야지만이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황산가리를 쓰셔야 돼니 황산가리를 쓰셔야 저장이 잘 됩니다. 당도도 훨씬 잘 나옵니다. 최근에 한 3년 동안 이 과피 울룩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내조심배 보니까 과피 울룩 없는 배가 없어요. 농약 중에서도 미생물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농약이 있고, 저기 농약 케미칼에서 나온 게또 있고, FMC에서 아쿠도라는 그, 그거는 농약으로는 등록은 안 됐고, 사정복비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곰팡이 곰팡이균이죠 과피얼룩균이 곰팡이균을 번지지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은 사멸시킬 수 있는 미생물에 어, 대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상 주실 거죠, 따로 네. 왜 그러냐면은 치료는 못해도 저장했을 때안 번지기만 해도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수익이 늡니다. 특으로 닦으실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또 연구해서 잘 해가지고 또 석사까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에서는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요? 응애. 복습은 해야죠 응애입니다 응애 가서 꼭 응애 확인하시고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파릇파릇한 거 도장지 싹 뜯어내시고 도장지가 80%만 떴으면 그날 달력에 표시하셔가지고 30일이 지나면 그때 뭘 하시라고 쌀때 따내시고 요런 거 측지 끝에 있는 거 따고 너무 또안큰 배들이 있어요 세포 보율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따내시고 해가지고 명절에 최대로 최고의 품질로 수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Here we go.